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네 저는 조인디 박커입니다 저는 조인디 제스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오스 제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네. 이오스 방송 후에 저희가 댓글로 이제 다음 네일코인은 어, 희망하는 코인 요청 받았었는데 어 퀀텀! 퀀텀에 대한 의견이 좀 많아서 네. 이번에는 퀀텀. 퀀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퀀텀이라고 잘안 불러요 솔직히 이제 솔직히 이거 말해도 되잖아 난똥텀이라고 부르는데 <웃음> 어, 어, 동영상에 댓글이 참 기대가 되네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네, 똥텀은 똥텀이니까 아무튼 똥텀 네. 똥텀이라고 불리는 퀀텀 어 퀀텀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리움의 장점만을 결합해서 나온 플랫폼 코인이다 뭐 이렇게 뭐 대충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구 예. 최적으로 뭐 대충 어떤 건가요? 뭐 그냥 30초 안에 말씀을 드리면은 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이중 지불이라는 거는 뭐 비트코인이 A 하고 B 한테 동시에 전송되는데 그게 복제가 돼서 전달이 되면은 뭐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UTXO다라고 해가지고 뭐 송금할 때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는 기능을 한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UTX 기능을 활용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더리움의 장점은 또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붙일 수 있고 뭐 어떤 뭐 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절차가 자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동시에 잡는 게 큐텀이다 큐텀의 목표다 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다 해먹겠다 이번에다해먹다 네, 다다다 잡아먹겠다 그 잘했나요? 뭐 어떻게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저는 똥터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웃음> 아 <웃음> 네. 네, 똥터미에서 부르는 거에서 끝났다. 아 왜냐면은 네. 그 인공위성 드립이 너무 좀 그랬어. 아 네. 작년 초에 인공위성 네. 작년 발사했죠. 초였나요, 벌써? 네. 네. 작년 4월이었나? 그거 네. 보면서 그 뭐야 고등학교 때 배운 소설이 생각났어. 난쟁 난소공. 아 퓨터미 소어 올린 작은. 어, 거. 어, 똥터미 소어 네. 올린 작은 위성. 되기권은 뚫었나 모르겠네. 그게 큐텀이 쏘아올린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장홍 1호라고 지진을 관측하는 중국 위성을 쏘아올리는데 거기다가 큐브셋이라는 조그만 자기들의 노드를 하나 붙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퀀텀이 쏘아올린 거 아니고 인공위성이 하나 쁘거라 붙인 거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트럭 짝꾸이 가는 식으 이제 컨텀의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로스체인 크로스체인이라고 하는데 크로스체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이제 그 뭐야 스케일링 시스템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이슈가 이제 대두 되기 전에 부터 컨텀은 이제 크로스체인을 좀 많이 어필했었는데 컨텀의 크로스체인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컨텀이 그 크로스체인을 크로스체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응. 서비스를 서비스 마케팅을 펼쳤던 게 응. 그 이더리움이 이제 서비스 그 어떤 메인넷 거버넌스에 집중을 할때 우리는 디앱 디앱을 뚫겠다 음. 하고 엄청나게 많은 디앱 서비스를 큐텀이 런칭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뭐 메디블로, 뭐 큐바오, 뭐 에너고, 뭐 할랄 등등등 뭐 엄청난 전 분야에서 다 가리지 않고 <웃음> 그냥 디앱이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큐텀에서 네, 네. 네. 상장을, 상장을 안 시켜줘서 그런가요. 상장을 안 시켜줘서 상장하기도 QRC20이 좀 힘들고, 힘들고 일단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냥 다 ERC20으로 재발행을 하거나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 그걸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도 QRC로 음. 이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ERC20으로 갈아탔고요. 지금은 뭐 메인넷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하네요. 네. 음. 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Q텀을 말씀하신 것처럼 똥텀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좋아했었던 거예요? 한국사람들이 큐텀을? 어 큐텀이요? 그냥 저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에 서비스 런칭하면서 상장이 여러분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됐잖아요. 음. 그때 뭐 흔히 말하는 상장 버프라고 하죠. 음. 그거를 큐텀 디앱들이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큐텀 디앱이 올라타면 무조건 오른다. 음. 공식이 성립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투자자들이 불어났죠. 그래서. 통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찬양하는 순간 이제 절정에서 <웃음> 나락을 향해 네, 가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의 크로스 체인이랑은 좀 되게, 되게 의도가 달랐다고 해야 하나? 지금의 크로스 체인요. 네. 그렇죠.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2017년에 말했던 크로스 체인과 음. 지금의 크로스 체인은 좀 의미가 다르니까요. 네. 아무튼 참 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용두삼이라고 해야 되나요? 꿈은 거창하게 가졌었지만 결과는 그냥 어, 기승전 똥통으로 갔던 걸로 <웃음> 퀀텀이라고 하면은 개발 중심의 운영으로 상당히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기술력이 짱이다. 음.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바꾸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이제 뭐기술 중심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중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퀀텀은 철저하게 기술 중심으로 갔다. 뭐 대표적인 게 a 다 에다 쪽이 기술 중심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아, 그게 기술 중심이었군요. 아, 일단 이제 실질적인 거 말고 그들이 말하기. 아, 그쵸. 개발자들도 알리바바나 네. 텐센트 출신의 중국의 유명한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를 그러니까. 했었고 응. 패트릭다이도 원래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채굴자중 하나였어요. 응. 오. 기술 중심의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요즘에는 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여준 게 없어요. 응. 보여준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언행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언행 일치가 되는 게 사실 들여다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어... 개발 중심 운영이라고 하는데 뭐는 사실 개발 중심 운영인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뭐 마케팅 쪽으로 좀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기준으로 <웃음> 개발 네. 트렌드 자체는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또 초에 민블 민블 도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잠깐 반등을 한적 있었잖아요. 예, 그 민블 민블 트렌드를 또잘 파악한 것 같아요. 밀블. 간단하게 소개해주면 요금 민블 민블. 밀블. 민블 밀블 민불이요뭐그뭐 해리포터고 뭐 주문을 따왔다고 하는데, 뭐 그냥, 네, 예, 익명화 할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 너무 투명하다 공개돼 있다 그래서 음. 비밀이 없다 라고 해서 그게 단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민블밀블이다 민불 하는거죠 업비트 쪽에서 이제 닷코인들을 상패하고 요런 음. 쪽이랑 하면 은또 어, 뻘짓을 했다 이거는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웃음> 어뭐 뻘짓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네. 그때, 그때 기준으로는 트렌드에 따라가는게 맞는거 같긴 해요 이 업계가 한 달에 한 번씩 급변하다 보니까 네. 개발 속도랑 정부의 그 시선이랑 다르게 가니까 그거를 일단 개발적으로 자기들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 중에 그렇게 이러는 게 많지 않은 걸 보는 게 일단 그 인공위성 자체도 작년에 세 개를 더 쏘겠다고 하고 2023년까지 뭐 깨를 쏘겠다고 했 깨를 쏘겠다고 했었는데, 예, 예, 그첫 네. 인공의사성 기사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죠. <웃음> 이, 2019년 기사가 안 보여요. 진짜로. 응. 네. 2018년에서 또 끊겼어요. 지금 네. 뭐 거기 뭐 개발 중단한다 이런 뉴스는 없죠? 아직까지 그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아 뭔가 한세 달에 한번 정도 뭐 아무 저웹였지서뭐 허업을 하고 있다라든가. 인물, 아까 말씀드린 링블 링블 소식도 올투어에 나온 건데 음. 한세 달에 한 번씩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냥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준 거는 올해는 없는 거같습니다 얘네가 최초에 만들어진 목표 자체가 뱁 중심이었는데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뭐 뱁들이 다 그냥 이 r c 20료로 <웃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얘네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네 한번 차트 보시죠 어. 네 2017년이죠 이제 2017, 2017년 8월 정도에 어 수렴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많이 뛰어 올랐는데 이때 코인원에서 국내 최초로 상장을 했네요. 아, 그러면서 네. 많이 뛰어 올랐는데 어, 콘텀이 한 30배 정도 올랐나 저쯤 대비? 한 30배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얘네는 이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굳게 된것 같아요. 얘네는 17년 불장 이후에 그렇다 할뭐 성과도 없고, 이슈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어, 모든 재료를 다 하락에 쓰지 않았나 <웃음> 지금 차트 보면은 내리막길밖에 없었어. 참 신기한 프로젝트네요. 아무튼 컨텀에 투자하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지금 뭐 들고 계신 아. 분 있다고 하네요. 아. 네. 저기 컨텀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신데. <웃음> 뭐한 마디 장점을 더 붙이자면요. 컨텀은 아직 돈이 많습니다. 음 네. 맞아 맞아. 돈이 넘쳐납니다. 흘러 넘쳐서. 네. 어디서난 돈이지 그래요? 당연히고. 투자자들한테 한국돈이죠. 중국에서 제일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고, 네. 일단 패트릭다의 명성 때문에 초기에도 I C O 자금을 최대로 제일 많이 뭐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네, 그래서 뭐그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잘 쓰길 이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웃음> 저희 저희 바로 앞에 지금 안 보이지만 저희 바로 앞에 퀀텀 보유자분이 계셔가지고 네꼭 투자자분들이 어,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어,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컨텀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 저는... 곧...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지그 <웃음> 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곧 사라진다? 어, 왜냐면 얘네 목표 자체가 없잖아요 목표? 응. 인공위성. 응. 덱으로 뭐 하겠다는데 지금 덱 자체가. 인공위성 어, 2023년도 발해야죠가 어, 네. 다시 그냥 이더리움 쪽으로 다시 원래 이제 쏠려, 쏠리고 있는 거다 자기들 덱도 못지, 응. 응. 큰. 는그 이게 좀큰틀 안에서 자기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맞아.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마디로 정리해야죠, 이거? 한마디는 있다가 한마디 하면 되고. 응. 그냥 아, 그냥 대략적으로. 있다가는. 뭐 저도 돈이 재단이 돈이 많은 것뿌보는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네. 음. 죄송합니다 일단 언행위치가 안되는 것도 있고 <웃음> 처음에 인공위성을 쓰게된 것도, 것도 이유 아세요? 그 오프체인으로 로드들을 연결해서 전세계 어디서든 큐텀 <웃음> 뱁을 쓸수 있게 만들겠다는게 라 처음에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퀀텀이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 중 하나기 이 때문에 중국 국가기관이랑 일을 해서 뭐 중국 스마트 시티에서 퀀텀, 디앱을 IoT에 접목해서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오프체인으로 연결해서 모든 노드들을 연, 그,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제 그때 당시 유명했을 때 밝혔었는데 지금 뭐 민불빔불을 하겠다는 이 갑자기 IoT로, 음. IoT하고 로 i o t 대파면 또빈불빔불 거기다 하면 완전히 길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냥 트렌드만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를 그냥 온전히 지키고서는 꾸준하게 가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약간 그냥 돈 가지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라고 쓸러 보는 느낌이라서 음, 저는, 믿을 수는 예, 없을 것 저는 같아요. 저는 이런,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은 저스틴 선에 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웃음> 예, 큐텀도의 예, 마케팅을 예, 마케팅, 마케팅 잘 음, 트렌드 안 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큐텀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 한마디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누구부터 아빠 건또 안됐다고 하고 미룰거잖아아저뭐 바로 하죠 아, 예 네. 오케이 한마디 저는 좀중의적 의미로다가 네. 똥텀은 돈이 많다 어. 네. 돈이 많아도 3대는 못 간다 어, 똥텀도 약에 쓰려면 없다 어? 이게 <웃음> <되게> 뭔 소리야 <웃음> 이렇게 퀀텀편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같고요어 퀀텀 제 생각엔 컨트 들고 있는 거 없을 것 같아. 없을 없어, 것 같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저기, 이렇게 저기 한분신 네, 마음껏 디스를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웃음> 저희가 이오스 리플 이야기했었잖아요. 음. 이오스 리플은 그좀 까고 막 비판을 하고 이러면은 그막 댓글이 막 쇄도하고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어. 근데, 근데 큐텀은요 뭐 비판을 그냥... 하고 그래도 <웃음> 오히려 투자자들이 겸허히 인정을 해요. 아, 그똥그 <웃음> 똥텀이 맞습니다. 다들 똥뚝에 네.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 <웃음> 아는 네. 거죠. 네. 나도 한때 갖고 있었지. 네. 아무튼, 이렇게, 어, 살펴봤고요.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어, 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코인들, 프로젝트들 한번 다시 살펴볼 테니까요. 어, 다음 시간에도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